수고하습니다 축하합니다. 그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 이러은지 지금, 이 쪽은 지금, 지금, 이 쪽은 지금, 는 쪽은 지금, 이 쪽은 지이 어? 어? 어? 어? 아. 아. 이제 결승. 이 아, 이 너무 버도스 너무 너무 그래서 빨리 빨라고 계속 빨 It's so hard for us. 아, 안안 돼. 오면안 돼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. 사신거잖아 사신지에 가서 거기서 별판 나면 전말이 예명이 중요한 거 있어. 네. 무슨 아픈데 있냐? 진짜. 是不 머리도 모자 안 쓰고 있었네 모자 안 쓰고 있었네 모자 어. 어. 안 쓰고 있었는데 뭘다 뒤집어 보니까 사이즈가 딱안 아. 뭐, 쓰고 있었는데 어. 어. 다 씻어야지 어. 가 이리야, 이리야, 이리야, 이리야. 이리야, 이리야. 이리야, 이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이이이야야 뭐고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대기해 주세 그리고 스트레 회장이 아니면 부회장이 입증하는 것 같아요. 1반 2호 시승하겠습니다. 3위 조종국불러프 3위 달산중계에 2위 올레 A, 1위 태우 A. 무수목도김태현 고수목도 박상현 고수목도 박상현 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! 가다고돼 있어? 가어들 있어 이이 아, 먼저 번째 아, 고 아, 또가지고참여해주셔글씨없나 글씨 없나 글씨 없는소는데 저거 아니에요? 저거 글씨 있데 북부협회 황제전 대장께서 직접 지참해 주시겠습니다. 일반도 1번 2번 3위, 발산주기2 0 2 0 1 1 3에2 0 10, 에 도의 2 0 0 0북부회에서 조선 11월 10일에 돌아간 후에 2 0공0년1요2 0 2 0년1 1월1일에 2020년 10월 10일에 2020년 니다 네, 상당 프로필 상도 20만원 수행하겠습니다 네, 2위, 올대0의제2 0 2 1 1 3 0호 네, 이하 내용을 봤습니다. 상장과 프로필 상금 30만원 수여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1반지구 네, 1위, 태우 A 이제2 2 2 1지 130호, 미아내로올습니다 네, 3장 무박 트로피, 3 40만원 수여되습니다 <웃음> 오수센스 주인사이신가 집합되었고 오수센스 시끄에 돌아가고 오수센스 국토리에서 육방식으로 오수의 성공을 위해 이상을 드립니다. 오원 조꾸야 5대3으로 2점 조꾸야 마주 조꾸야 이점입니다 상자가 트롯 우수 감독 박성현 감독입니다. 2 0 2 1년1 4 2 15일 대기풀밭에전술에비 공격에서 기시작했돌아다2서수들에서 수비, 서 우수 감독이 선정이 이기시작니다2 0 2년1월1일대서공격 우수 감독선이이니다 2022년 1피월1일 수비에서 우수 감독이했습니다2 0년 뭐원과 조코야. 505동생 안 돼. 잡아 가 너무 고마워 고있는있 이거는 아! 저말씀죠 아, 그래이해 것이 이거 어, 우벼라 어, 아, 다이라는 선수가 강하게 어 오! 이올 때가 나오 아이제야 되는 <놀봐요>. I'm good in t h Thank you. 소파, 이대용으로 노은이 대승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.